그런애 안나오네 저거를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겠어 트위치 연결 연구, 연결 다시 해야되는거는 근데 요는 리스트리 성쏘도 아. 트위치를 여기다 계정을 로그인할 수있다던 아, 오늘은 <웃음> 트위치를 못 쓰겠구만. 항상 궁금한 게 트위치 키면은 꼭한명 들고 싶어오 난. 음, 그때 드부터나 근데 이거... 저거한 명은 우리 계정인가 아니야, 아이렇게 처음 들어 이거 그리고 에이픽이로만 는게 아니야. 게 나왔던 거 아, 이 어렵다. 트위치 상상다 와우! <웃음> 아, 그게... 아, 여기가 꽤거기 에이펙스 초게임을 꺼야 에이. 원피스, 오비스 네, 여기는 또 원피스 바우티로할 수는 없어 <웃음> 어. 아 근데 이게 외국에 있는 게임들도 많은 건데 네, 맞아요 어디 게임이 이렇게 많아 <웃음> 파이팅 패스 여긴 파이팅 패스? 그치만 아니잖아. 목표를 포착했다. 어디 건강지게. 뭐지, 왜, 왜더 쉽지? 쉬워야지여즘 많이 졌잖아. 몸부터 지러 라미 파세티라 패스 안아보니까 안아보니까 안아보니까 안아보니까 안있보고까 안아보니까 안아보고까 안아보니까 고아보니까 안아보니까 안아보니까 안아보니까 안아보니까 안아바니까는 아 이거 뭐, 미쳤어 10킬 한거 같은데? 야 이거 따로 편집해서 올려니까야 이거 그냥 피장이 10킬했네 네. 오... 아, 으로 바로... 한판이네 어, 바로 갑니다